트로트 탑세븐의 화보집을 제작한 독립문 PAT가 탑세븐의 화보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. 탑세븐의 화보집은 안성훈, 박지현, 진혜성, 나상도, 최수호, 진우, 박성훈까지 각각의 개성이 극대화되도록 색다른 모습으로 스타일링해 매력을 담아냈는데요. 세 가지 테마로 드림컴즈 트루, 나의 꿈,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마이 라이프, 마이 스토리, 무대 밖의 나의 삶, 나의 이야기 위두 가지 테마로 PAT 시즌 아이템이 탑세븐을 통해 새롭게 선보여졌습니다.